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금 배운 거 안녕하세요. 어디 갔죠? 멜카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시 한글쓰기 선생 님입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일본에서 왔고요. 오. 대국에 글씨를 아잘 쓰는 아 자신 있습니다. 오 네. 궁금한데요? 글씨도 예술입니다. 네? 앞에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종이에 자기 이름과 그리고 사명시를 적으시면 돼요. 사명시. 삼행시, 뭘로 사명시를 할까요? 이름, 이름. 아, 이름으로요? 네, 어, 겠습니다 센스 뭐, 점수도 있나요? 저거 보겠소, 내가. 음. 뭐 해야 되지? 양 정원? 음.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왜, 왜, 왜 그렇게 길게 쓰세요. 원래 그 그냥 스토리가 뭐. 필요해 MBTI가. 좀 와, 나좀 잘했다. 일단은 나는 진짜 잘 쓴다. 오 선생님 저는 요즘 요즘 스타일. <목소리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형, 웃음> 키오피트 <피티> 배웠거든요. 저도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항상 여기서 실수해고 약간 여기 일, 일자를 이렇게 내고. <웃음> 아, 원장 알아요, 원알아잘 썼습니까? 네. 오. 저는 진짜 잘어요 일단은 좀. 이분은 자세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웃음> 어, 나도 그렇게 쓰겠 오케이, 그러면은 네. 김은호 씨부터 소개 네, 알겠습니다. 어. 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김이 나오는 추운 겨울. 선. 선생님께서 나를 칭찬하셨다. 어디요? 우리 선우 한글을 정말 잘 쓰는구나. 허허허허. 오케이, 다음 가볼게요. <웃음> 파파파파파 파파파 파주파파파까지 저희끼리 파파파를 해봤을 때 희승 형이 정말 파파파를 재밌기는... 어이없게 재밌게 파파파 파파파 파이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요 진짜 <웃음> 그냥 <웃음> 잘했어요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주세요. 파파파 파파파 이 이열치열 이, 이, 이, 이, 히히히낙파승 승승장구 히, 오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파파파 이파승 이건 좀 아니지 희 희망찬 노래든 슬픈 노래든 희. 너무 잘 부르네. 승 승기 선배님.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안정원 네. 양. 양 양날의 검. 정, 정. 정말 위험하죠? 원원두 쓰리 <웃음> 오 괜찮은데 왜 이게 왜 괜찮아 뭐, 괜찮아 뭔가 <웃음> 괜찮 괜찮은데 원두 쓰리 안에 이제 한 번에 끝낸다는 거. 끝낸다는 그죠 원두 쓰리 제 끝날 <웃음> 어, 수 있어 죄송합니 미안 하오 내가 아 그래도 박성학 생한번 좋았어. 훈이 훈훈하고만 아니면 딱 좋다. 아그 <웃음> 뻔한 뻔한 거만. 자, 아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훈하는 아, 진짜 최악이야. 아, 대로나가고 오케이 박박혁거에서 태어난 성 성훈 응? 흥 훈훈하고 응? <웃음> 나. 오케이, 나갈게요. <웃음> <웃음> 나 나갈게요. 아못겠다 어. 본은 다구나. 본은 나 오케이. 어,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잘쓴 학생을 뽑아 볼게요. 음, 박성훈 씨. <웃음> 아아 <웃음> <재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내용은 일단 별론데 일단 박성훈 이 글씨는 잘쓴거 같아요. 한번 보세요. 진짜 잘 썼다. 좀 당겨 주세요. 글씨, 네. 글씨만. 글씨는 자주 쓸 일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때 글씨가 예쁘지 않으면 찬별하겠죠. 그쵸? 창피하진 않아요. 창피하겠죠. <웃음> 저는 사실 창피하긴 해요. <웃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글씨를 잘 써야 합니다. 글씨를 잘 네. 쓰는 법은 두 가지. 그렇고요. 네. 첫 번째는 리을. 아 리을. 리을을 잘 쓰기. 리을을 한번 써볼까요? 리을 써볼까요? 원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떨어져서? 원래 근데... 이거 다 하면 안 돼요. 떠야 돼요. 이거 쓰는 그 순서 알아요? 음, 오 다들 아시네요. 리을. 오 다들 아네. 원래 이렇게 <웃음> 한번 이렇게 끊고 끊고 이렇게 끊어야 합니다 아, 어떤 옛날에는 이렇게 썼었죠? <웃음> 오, 좀 옛날에는 좀 뭐, 이렇게 썼었죠? 오, 오, 뭐야 날게 날? 날? 아, 날? 날? 날? 오 지금 잘 썼다 아니 이런 느낌으로 쓸까 아, 이런, 이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한번 써볼까요? 아 근데 쉽죠? 근데 진짜 진짜 옛날에 리얼, 나오는 리얼, 그런, 리얼. 그런 느낌으로 써볼게요 아, 그럼 좀 보고 써도 될까요? 오 어, 이거 좀잘 썼다, 리얼 썼어요 오 <웃음> 딱 <웃음> 성근형 <성은이> 같아. 레오. <웃음> 레오. <레어. 웃음> 이렇게 돼 있는 거. 뭐해? 날씨. 아 날씨. 와 근데 진짜 좀 느낌이 잘다잘 쓴다. 자, 자, 한번 볼까요? 오, 오 잘써는데 김선우 씨. 저는 이걸 이걸로 해. 이걸. 네. 뭐 나쁘진 네. 않아. 나쁘진 않아. 비율이 좀안안 좋은 거. 희진 씨, 한번 네. 봐도 될까요? 오. 오. 오 이거 잘 됐어. 열심히. 했었다. 르. 공부하고 있어요 룰? 리얼 룰룰룰오그거 나쁘지 않아? 이거는 오. 그 장기의 그거 알, 알죠? 아, 오. 뜬뜬 박아놨네요 옛날 느낌이다 음. 저는 정직하게 썼습니다 이거 <웃음> 어, 현대판인데? <웃음> <웃음> 여기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려도 될까요? 네, 까요 <웃음> 한번 볼래요 약간 이렇게 고래 <웃음> <웃음> 고래 오 선물로 드릴게요. <웃음> 음. <웃음> 음. 좋은데요? 아입에다잘썼네 <웃음> 글씨 잘 쓰는 방법은 두개 있다 했잖아요. 네두 네. 번째는 미음. 미음. 음. 미음. 미음. 미음 미음. 미음 미음은 쉽죠. 미음. 쉽죠. 네. 비슷하게 쓰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미음과 이음을 잘 구별해서 써보세요. 네. 한번. 약간 그런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이음 이음만 쓰면 좀잘 단어? 그래가지고 아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뭔가 미술 시간 같네요. 학교 온것 같네요 옛날에. 그니까 학교가 예술이다. 음. 다 되셨나요? 먼저 성우 씨부터 네.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응, 안무를 봤어라 일단 요 이음과 미음을 아저시면 이은과... 그 좋거든. 예. 사실 음... 아까 리을 배운 것도 잘 활용했었고요. 음, 성훈 씨. 네. <웃음>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둘 다. <웃음> 안 물어봤어. 아저개를잘 응용했네요. <웃음> 리얼과 이응비율다 <미형> 썼네요. <웃음> 희순 씨. 네. 저는 이제 이것만 봐주세요. 악마. 악마. 어 굉장히 잘 썼네요. 악마. 진짜 악마 같은 네. 느낌? 악마 같은 걸 표현하고 싶어서 오, 음. 오. 악마로. 음. 정원 씨. 그럼. 네 저는 오 마음이 마음이 음. 월. 월. 정원이는 오. 글씨체도 귀여워.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재미었네요 시간이 좀 오, 빨리 갔어요, 갔어요. 네. 변지를 쓰거나 그럴 때 오늘 배운 거를 잘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수업이네요 갑니다. 네 그럼 이쁘게 엔진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한 편지? 편지를 편 하나 써볼까요? 아. 좋네요 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엔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마음을 여기에 다 담아주세요 한 명씩 읽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녹음부터 읽겠습니다 네, 렇게 Love Love Love 아 예. 사랑 사랑 <웃음>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종생이 <웃음> 종생이 종생이 종생이 종생 종생 종생 종생 종생, 종생, 종생, 종생, 종생, 종생. <웃음> <웃음> 와우 노래 못 봤어 <웃음> 못 봤어 엔드 <웃음> 세레도 <said>, 행복하세요 그러면 <웃음> 순씨감사까요이뭐 네. 어, 영어로 쓰셨네? <웃음> I love you 엔진 그맙고 엔진들이 보고 있습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웃음> 오, 잘 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훈 씨 2022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분 음. 와우 박성훈 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오. 아니, 뭐라, 선생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분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이야? 아, 아, 아니, 아니 저.. 와 2020, 2020년. 2 0 2년아 그러면은 이렇게 좋 수업을 마무리한겠습니다 아, 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끝나겠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수업보다는 안녕하세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자 아,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수업은 쬐고 쬐고 네. 떡볶이 먹으러. 쬐고? 아, 오락시 너무 좋다 아께 빗지마 빗지마 빗지마. 구슬치기나 하러 갈까